어. 어... 이, 이, 이 냄새... 이, 이 냄새... 우리 집에 남아있던 바로 그 냄새... 기분 지지부 아! 기분 지지무잔 어디 있는 거야? 고지로이 형의 혈기를 뱀 것이냐? 위험했을 텐데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사부님, 네즈코가 깨어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혈기는 사람을 먹어 배를 채운다. 하지만 네즈코는 혈기지만 사람을 먹지 않아 아마도 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네가 최종 선발대가 있는 동안 조사를 했었어.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있지. 너의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녀석이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혈기가된 최초의 인간 그혈기의 이름은 바로 기부치지 무전한네 가족을 살해한 녀석이기도 하지 <웃음> 기부치지 무전 <무지한. 웃음> 그러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 참 좋다. 좋은 아침이야. 어? 어 저분은 누구시지? 음. 어? 누구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음. 나는 하가네즈카 호타을라는 사람이다. 혹시 코지로라는 애? 아 콧구멍 보니까 네가 코지로구나. 예, 정답. <웃음> 근데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어, 응, 나는 너에게. 섬을 주로온 사람이다. 아 맞다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 안은 들어하세요흠 이게 바로 일륜도라는 거다. 일륜도요? 그렇지 내가 만들었지. 아예 그러면 어서 들어오세요. 이 검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진홍의 사철 그리고 진홍의 광석으로 만들어졌지. 아예 그러니까, 추우니까, 들어오시라구요.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절로 만들어진 이 검은, 내가 만들었지. 하하하. <웃음> 아니, 들어오시라구요! 나는 귀살의 검사에게만, 아, 나 진짜 이 검을 주시라구아나 몰라. 하나, 내가 거울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검을 말할, 어? 아유, 아유, 우르코 다기 아우, 더럽게 말 많아. 앉아! 정신 사노! 하! <웃음> 아이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기대되거든 에? 내가 빨주노초파란보 색깔 다 봤어 그런데 하, 아, 너를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웃음> 자 자, 빨리 힐리도 잡아봐 힐리도 잡아봐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자 과연 나는 어떤 색깔이 나올까? 집중! 음... 변했다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저건 아야 아니 빨주노초파라보도 아니고 똥 색깔이야 똥어거지로 아침에 응가 안했니아 아닌데 이거 했는데 왜이 색깔이 나오지? 아이고 그거는 주인 따라가는 거야 주인 따라간다고 똥망했네 <웃음> 똥망했어 아 진짜 싫어 <웃음> 칼좀 봐봐 어 아, 알겠습니다 자. 아. 자 우와 이년도 색깔 바뀌니까 진짜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고지로 네, 스승님. 내가 너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자, 자 가방 받아라. 어, 이 가방은 뭐예요? 내지코를 위해 특별히 만든 가방이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가방 진짜 가볍고 좋다.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지령을 전달할게요. 도쿄부 아사쿠사로 가요. 그곳에 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이시오. 와, 여기가 여기가 바로 도시라는 곳이니까. 와, 밤인데 밝다. 정말 밝아. 진짜 멋지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밤에도 사람들이 잠을 한 자네. 우 와. 놀랍다, 놀라워. 어, 더이 <웃음> 어. 이, 이 냄새, 이, 이 <웃음> 냄새, 우리 집에 남아 있던 바로, <웃음> 바로 그 냄새, 냄새. 기분 <웃음> 지지부진. <웃음> 아, 기분 <웃음> 지지부진. 어디 있는 거야. 어, 기기 기분 지지부진. 야.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죽여버리겠어! 아빠... 무슨 응? 일이야, 아빠?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 이 녀석! 인간인 척하고 살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아니야...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모르는 건가? 이 녀석이 혈기라는 걸 사람을 먹는 혈기라는 걸 모르는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나차 하게도 전혀 모르겠군요. 사람을 잘못 본거 아닐까요? 이게 말이 돼? 이 혈기 녀석 가족까지 만들어서. 네. 여보 무슨 일이야? 어어 어! 아!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사람이 이 아, 이러면 야! 진정 하세요. 진정 하시라고요. <웃음> 여보, 우리는 이만 갑시다. 네. 으, 젠장, 쯧장이 사람을 내버려 둬서선 안 돼. 어. 기부치지 무전! 부치 나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어디든 쫓아갈 거야! 지옥 끝까지 가서 반드시 니복에 칼을 휘두르겠어! 절대 용서 안할 거야! 현옥의 피, 시각각 모바의 향! 어, 이, 이 향기는 뭐지? 잠시 저와, 잠시 저와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 어, 어? 당신 혈기잖아! 맞아요. 전, 전 혈기이자 의사이며, 의사이며 당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키부치즈 무자을 말살하고 싶은 자입니다. 네? 기니 할일가 있으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어때? 흠, 어, 네. <놀람> 나를 죽이겠다. 부르셨습니까? 키부치즈 무자님 지금 당장 화투 모양의 귀걸이를 단 혈기 사냥꾼의 목을 베어와라. 네! 근데요, 두 분, 왜 일로 오셨어요? 여기 뭐 있어요? 이벽 뒤에는 집이 있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예? 이 벽에 집이 있다고요? 우와! 배... 어! 우와, 뭐야, 진짜! 우와, 신기하다! 어, 들어가 봐야지. 아! 아, 아 <웃음> 야 가운데로 들어가지 가운데로 잘봐 아이고 자 가운데로 이렇게 쏙아 알려주던가 진짜 야 어? 왜? 다마유님께서 어렵게 시간 내주신 거 알지? 예의 있게 행동하길 바래 알았어? 어 알았어요 너마음에안 들어? 들어오세요 어? 아예 타마요님 쟤왜 어, 저래 진짜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안했네요 전 타마요라고 합니다 아예 타요요 타요 잘 알죠 타요 타요 타요 타요 예아아 아, 진짜 아왜 때려 유시록은 때리지 마세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타마요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깨 때리세요. 등이 나. 머리는 나빠진다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 아이는 누군가요? 아제제 제 동생 네즈코라고 해요.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싸가지 않게 누워서 놀고 있네요. 야야 <웃음> 아, 야, 네즈코. 야야 야. 야, 야. <웃음> 아 죄송해요. 근데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혈지가된 인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어? 진짜요? 어? 아, 알려주세요. 오, 오, 우리 내집거 우리 내집거꼭 인간이 돼야 돼요.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타마요님. 타마요님. 제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타마요님. 야! 아, 침.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어, 유시로님 어, 네. 타마요님. 정말 오랜만 하셨네요. 고지로님또 이따 끝이 오래됐지? 어? 정말 좋았어? 어쨌든 알려주세요! 제발 좀 줘! 그럼, 제 부탁 들어주세요. 하! 이런데 집을 지어놓을 줄이야. 아주 영악한 설기로군. <웃음> 그래도 우리 12개월은 이런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찾아내지. <웃음> 얼른 끝내고 그분께 돌아가자고. 아, 그분께서 좋아하시게끔 빨리 해치우자! 치료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혈기의 피를 조사해야 합니다. 첫째, 동생의 피를 조사하게 해주세요. 둘째, 가능한 기부치지의 피를 가진 혈기에게서 피를 얻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지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다면 뭐든 해주세요! 네지코 널고기간을 돌려놓을거야 걱정하지마 어? 어? 어? 이, 이건 저 설마? 이곳은 절대 발각될 일이 없는 곳인데 사마님 안됩니다! 어.. 무슨 일이지 이거? 사마님 위험해요! 사마현님! <목소리> 어! 아니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뒤에 화초 장식을 한 혈기 사냥꾼이 너로구나 <목소리> 어? <목소리> 모두 억리세요빠아라아야 돼! 위니다안 돼요! 아야위험다 어, 어, 잡아야, 잡아야 어는거 어, 어. 어, 어. 12개월인 내가 죽여주는 걸 영광으로 여기도록 해라!